약간, 좋아 좋아 좋아. 어, 우리가 다 모두 다 아는 그 그림 막, 어... 맞아요. 그그 <웃음> 그림 같아 뭐 얘를 뭐 나투르, 펌프, 펠로펌프. 얘는 그냥 눈부하는 그냥 그런 건데 어 여기 보면은 여기를 펌프 아니라 아니라 올게요. 펌프 응? 안 바뀌고 어 상대적으로 그냥 붕괴된 상태일 때는. 음, 나트륨을 동그라미, 소모를 칼륨이라 하면, 응. 나트륨이 겁나 많아요. 여기가 많고, 어. 여기는 칼륨이 많아요. 약간 조금, 너무, 확, 너무, 뭐라 야지 약간 좀 과하게, 과정에서 그리면은, 이렇게 있는데, 처음에 여기 탈봉독 상태일 때는, 나트륨이, 이 나트륨 펌프 통해서 칼륨을아 칼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. 틀어운데 여기가 되게 함정이었어. 막 문제들 맨날 좀 있다, 여러분. 막 예를 들어서 탈분극기 때뭐 나트륨 이온은 밖에 세포 밖의 농도보다 뭐 안의 농도가 더 크다 막 이런 소리 나오는데 어 내가 뭐 그냥 뭐 아무리 탈분극이 막 겁나 막 된다 해도 음.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음. 나트륨은 항상 밖이 제일 많고 농도가 많한 그 다음에 안쪽은 칼륨이 항상 진하거든요. 음. 그리고 안, 이재분국때는 칼륨이 여기 칼륨 펌프, 자기 펌프로 이렇게 밑에 열리니까 나와서 어. 이렇게 쏙 이렇게 생기고, 그 다음에 여기서좀과도됐다 해가지고, 여기서 농소동 펌프가 있어요. 얘네가 음. 이렇게 푸시푸시 해가지고, 이제 뭐,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좀정위를 조금 해줘요. 어.